루안다 파빌리온에서 커피 무료 행사, 커피 무료 시음회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커피를 먹기 위해서 갔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 무료 커피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아쉽다 이러면서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기념품 딱 샵에 보이는 게 커피 원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 갖고 혹시나 싶어서 이건 얼마야? 하고 물어봤는데 두바이는 보통 원두값이 1kg에 한1 0 5 d 함1 1 0 d 함 정도 해요. 그러면 이거를 한국 환율로 따졌을 때한3 3 0 0 0원3 6 0 0 0원 정도의 가격을 하거든요. 물론 두바이에서의 1 0 d 함을한국의 천원처럼 생각하고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선배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 1 1 0 d 함 정도면 뭐 그냥 11,000원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자꾸 한국돈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 원두 1kg에 36,000원 이거 비싼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르완다 커피 딱 가가지고 이거 500g에 얼마 했더니 2 8르함 이라는 거예요 2 8르함 어? 그래? 근데 아직 맛은 못 봤으니까 그러면 500g 짜리 두 개, 1kg 사가지고 갈게. 이러고 1kg 사봤자 56dg 이니까 사갖고 와서 마셨는데, 오, 맛이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원두가 떨어졌길래 큰맘 먹고 다시 로한다 정말 갔어요. 갔더니 오늘은 무료 커피를 해서 로한다 안에 그관 내에 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스가 아니고 핫이에요. 근데 오늘 날씨가 오늘 어떤 날씨냐면 선글라스를 안 끼면 모래가 자꾸 눈으로 들어가서 선글라스를 껴야 되고 마스크를 안 쓰면 모래가 입으로 들어가서 자꾸 마스크를 써야 돼서 선글라스에 마스크 끼고 진짜 막, 오 어지럽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는 덥죠? 모래바람은 불죠? 근데 선글라스에 마스크는 이제 써야 돼서 되게 이렇게 괴로운 날씨였는데 핫을 주는데 이사람들이 다 줄을 서있는거예요 나는 무료커피 안먹어야지? 이러고서는 바로 그 기념품 샵으로 가가지고 커피 그콩 500g 짜리가 4개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거 4개 다 사도 돼? 그랬더니 언니가 그거 다 사면 선물을 주겠다는거예요 혹시 조금 더 있니? 그랬더니 몇개 필요한데? 그래서 한개만 더 필요하면 내가 다섯개 사갈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 해, 하고 무슨 선물인데? 이랬는데 언니가 이거야? 이래서 상자를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은 받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뜯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고 모래 바람 불어가 지금 고지 얼굴이 벌겋한데 영상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커피가 중요한 거죠 하나 어, 향 되게 좋아요 다섯 개를 사고 얘를 받아왔어요. 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안 내려놓고 얘를 언니가 선물로 줬어요. 보니까비지트 로완다 해가지고 로완다 주뭐 이렇게 되게 관련된 사람 보면 주는 그런 선물인 것 같은데 언니가 뭘 줬을까요 선물로? 커피? 어 이것도 커피인가 봐요. 커피인 것 같은데. 음. 요렇게 안에 하나 둘, 셋네 개짜리가 있고 오! 열린다. 우와. 우와. 이것도 커피인가 봐요. 밑에 다크 로스트, 다크 로스트, 미디엄 로스트, 미디엄 로스트 해 가지고 아로마틱 시트러스 앤드 초콜레 플라워 시트러스 플라워 이게 약간 좀그 맛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아 좋아 여기 지금 넘버 2를 제가 꺼냈는데 안에를 보면 뭐가 있을까요? 오. 아 뭐야 커피가루예요 커피가루 이거 화장실에 두고 습기 제거랑 냄새 제거로 써야겠는데요? 이게 어떤 향인지 보고선 다음에 사야 뜻인가? 이거 내가 어디다 써야 되지? 에스프레소스? 이것도 한번 어떻게 먹는지? 제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다, 다 가로인가봐요. 어? 우와! 얘는 원두에요 얘는 원두고 아 넘버원은 원두고 수는 가루고 어, 아, 좋아 그리고 쓰리는 원두겠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초콜릿향이 초콜릿 나는 시트러스와 초콜릿향이고 얘는 후랄과 초콜릿 근데 저 사실 커피맛 되게 잘 아세요? 저잘 몰라요. 그냥 먹고, 맛있네? 음, 쓰네? 음, 뭐, 이 정도지. <웃음> 뭐, 이 향이 뭐, 과일 맛이 나고, 신맛이 나며, 떨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사실 잘 몰라요. 어쨌거나 원두가 생겨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고요 어! 근데, 이 원두 잘, 이렇게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막고 하면 약간 커피, 말기보다는 담배 찌꺼기 냄새 같은 경우도 있어요 네, 보통은 좋지만 No.4는 2.4는 가르고 1.3는 원두네요 음. 한번 얘도 제가 한번 맛봐야겠어요 <웃음> 네, 루안더 커피 아니 루안더 파빌리오는 이렇게 뭐 행사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딱 눈에 띄게 보여주는 건 없지만 이렇게 커피 커피 하나는 확실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루안다 파빌리온 아주 정확하죠? 하나의 주제로 딱 커피. 루안다 파빌리온 둘러보기는 오늘 여기서 둘러보기는 아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오늘 다녀온 엑스포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